이번 영상에서는 합성비용 감소 이벤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합성비용 감소 이벤트는 해마다 두 번씩은 진행하는 이벤트이며, 장비 성장에 들어가는 골드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의 주된 목적이 초보자. 혹은 복귀자분들의 장비 수준을 기존 유저들과 좁히기 위함이라 티어가 낮은 장비일수록 감소 비율이 높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장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기존 유저분들도 서브 장비와 스왑 장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서 유저들 대부분이 만족스러워하는 이벤트예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신기루섬에 진입하여 제이크의 축복 버프를 받은 상태로 장비 합성을 진행하면 합성에 들어가는 골드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희미한 등급과 향뜰 장비 등은 무려 100% 감소라서 노동력과 강화제만으로 후다닥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이벤트를 활용하여 성장시킬 장비 순서는 주무기를 고귀한 태초 등급까지 올리는 것이 첫번째이며 그 다음은 방어구를 찬란한 서사 등급 세트까지 진행시키는 것이 효율성 좋아요. 무기는 태초 등급이고 방어구가 찬서사 이상급에 도달한 유저라면 노르장비를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추천하냐? 도서관 장비와 노르장비는 할인을 받더라도 소비하는 골드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재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합성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많아서 골드 수급을 위해 소비해야 하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며 반대로 골드 수급에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면 장비 합성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게임 정보와 골드 수급에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팁은 장비를 합성시켜 최대 등급에 도달했을 때 바로 각성 주문서를 사용하여 다음 티어로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티어 마지막 등급에서 경험치를 100%까지 채운 후 다음 티어로 상승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각성에 성공하더라도 기존에 올려둔 경험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낮은 티어에서는 합성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비하는 골드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번째 팁은 노동력을 아끼면서 골드를 수급할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는 던전을 진행하는 것이며 도서관 던전을 비롯하여 고대 던전들까지 전부 돌아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고대 던전 중에 울부짖는 구렁텅이와 파드의 요람은 다른 고대 던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잡목들에게서 장비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리품 획득률 도핑을 최대한 당겨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습득한 장비들은 금음돌로 분해하여 판매하면 노동력당 수익률이 매우 좋은 편이며 아키움 결정으로 판매가 잘 안될때는 정수로 만들어 경매장에 올려두면 잘 팔려요. 요즘 핫하게 유행중인 나차시가르 일반 던전도 혼자 돌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으며 인스턴스로 입장하는 고대 던전과 달리 심연의 입구지역에 사라진 뱀의 페어에서 직접 입장해야 해요. 마지막 보스인 바르키까지 처치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느낀다면, 세 번째 방의 보스까지만 처치하고 상자에서 아이템을 습득한 뒤에 던전을 나와 초기화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솔플 기준으로 장비템을 6개에서 7개씩 습득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3판 이후 30골드짜리 주문서를 사용하면 한판에 150골드 정도 수입이. 마지막 팁으로는 주간 퀘스트까지 모두 진행했는데 합성에 필요한 강화제가 부족하다면 영지에서 채권과 영지의 주화로 영롱한 강화제를 제작할 수 있으며 영지 1일 퀘스트와 주민회관의 채권 퀘스트는 꼬박꼬박 진행해두면 좋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